오늘은 예쁜 사람만 깰수 있는 타워를 해볼거예요 오늘 이 타워는 절대 못생긴 애들은 절대 깰수 없어요 그래요 저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저렇게 생긴 애들 야 너는 진짜 얼굴이 진짜 진짜 못생겼다 넌 진짜 못깬다 요매나 응? 너 거울은 보고 하는 말이니? <웃음> 나 이뇨의 크루 최고 미냐 유르르 <웃음> 내가 이 타워를 깨주고 말겠어 어어 <웃음> 어. 어, 어. <웃음> 저건 뭐야? 어? 저거 어라, 아까부터 있던데 아는 사람이야? <웃음> 벌써부터 어지러워 혹시 뭐야넌 누구니? 아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<웃음> 난 이렇게 질척거리는 사람은 좀 별로래 어? 갈게 갈게 너이 맵이 어떤 맵인 줄 알고 들어온 거야? 여기는 못생긴 애들을 절대 못 깨는 예쁜 사람만 깰수 있는 그런 타워라고 <웃음> 나 정도면 최고 미인이지 무슨 소리야 아니, 뒷태는 예쁜데? 뒷태는 <웃음> 미인인걸? 오늘 메이크업 받느라고 500만 원 쓰고 왔어 <웃음> 어, 500만 원을 성형을 하지 그랬어 보여줄게? 아겼어야 너도 절대 못깰겠다넌 <웃음> 오케이 okay, 나 얼굴이 좀 밋밋한 것 같은데 나 메이크업 좀 받을게, 얘들아 미안하지만 메이크업 이걸로 하겠다. 깜주이 표정으로 간다. 그 여매는 혹시 호박의 줄긋기라는 속담 들어봤어? 어 화장 지어졌다아 큰일 났네. <웃음> <웃음> 야 화장 지어졌네 아, 생얼도 이쁜여자져 나야. 자 그러면은 맞네. 못생긴 사람은 절대 깰수 없는 맨 파워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. 여기 두 명은 절대 못 먹겠구만 내가 1등 하겠는데? 아이고 아이고 제일 꼴등으로 오면서 제일 예쁘다는 거 보소 어. 자리 비켜줘 뭐야? 어? 뭐야 뭐야? 같이 가야 돼? 아 이거 못생긴 사람은 미끄러지는 거구나 아 이거 못생긴 여맨이 때문에 나까지 미끄러졌잖아 야 진짜 진짜 진짜 여루야왜 니네 얼굴 안본 사람 내가 한다안본눈 왜?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? 나의 얼굴이 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아니. 감각을 느껴보고 싶어서? 헐... 내 예쁨을 처음부터 의미하고 싶은가 보구나 뭔 소리야? 니얼굴 네 보면 통 나와! 너 뭐라 했니? 얘들아 여기에 뭔가 있는데? 일로 가볼까? 여기는 응? 스프링을 얻는 곳인가? 아.. 뭐승인애들은 출입금지래 근데 그냥 어, 여맨이 어.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너 좌표가 는거 아니야? 들어갔다가 <웃음> 아. 여맨이 너 도대체 뭐 얼마나 예쁜지 한번 경력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? 내가 얼마나 예쁜지?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반에서 미인 1등을 했었어 아 너네 반에서 한 명밖에 없니? 반에? 어? 반에 <웃음> 한 명밖에 없니? 어 아니야 그리고 경력이 또 있지.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제일 이쁘했어 응. 오, 그렇단이 말씀이지. 애들아, 꼭 스프링 얻어. 스프링 깨니까 그냥 쉽다. 뭐야? 나도 예쁘니까 인생이 어? 쉽던데. 뭐? 어? <웃음> 근데 타오는 네가 안 이쁘다는데? 아니, 뭐 타오도 이렇게 좀안 칼심 칼신 맛이. 있잖아 칼심을 직시해 있거든. 이 못생긴 거사. 못생긴 게. 나보다 no, 예뻐. 못생긴 거니까 못 깨는 거지. 저 봐봐. 아, 우리 둘 이웃분이들은 여기 이거나 깨자고. 당신은 예쁘신가?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? 네. 예쁘긴 무슨 다리에 다리털 나는 아저씨들이면서. <웃음> 이거는 제약자는 예쁜가요? 이거 당연히 예쁘겠지. 네. 예쁜 사람이 맞는 거니까. 미녀는 미녀를 알아보는 법. 오케이. 얘들아 뭐 간단하게 깨볼까 이제?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. 누가 스프링 같은 아이템 쓰고 빙덕업하게 그러는 거 아니겠지? 그런 애들이 꼭 못생겼더라 맞아 맞아 여메니 같은 근데, 애들 근데 꼴등이 누군데 이렇게 말이 많아? <웃음> 어? 저기 1층에 있는 애 뭐야? 제일 못생겨 보이는데? 아 쟤? 아, 쟤 못생겨서 왕따 당했잖아 요 어? 진짜? 왕따까지 당했다고?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? 놀랐잖아 나도 맞아 맨끝 지금 끝에 있는 애가 왕따를 당했대 못생긴 아니 너네 둘다 뭐해? 너네 진짜 못생겼나 보다 아니 여면이 비겁하게 계속 그렇게 깰 거야? 뭐? 당연하지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이거 미녀들만 가질 수 있는 거임 너는 성형 없이 예뻐질 수 없는 모양이구나? 난 성형 안 해도 예쁜데 <웃음> 뭐래 거기서 탈출이나 해 <웃음> 요르르 너 솔직히 너 실제로 쌍수 했잖아 완성히 안했어 <웃음> 너 인조 인간 식구잖아.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쌍수 한번 했다고? 저기 이런 만 들었잖아. 내 쌍수 사실을 모르게 할 거니까. 그렇구나 미안해. 그래 묻어뒀으면 좋겠네. 아 아파 아파 아파. 어우. 하지만 미녀가 되기 위해선 이정도 아픈거는 어. 감사할수 있지 그거 그거 자외선 때문이야 빨리 여기는 있 선크림 발라 아, 선크림 어 선크림 아닌가 선크림 어. 발라봤자 못생겼는데 뭐우짤라 근데 넌 선크림 안발라도 이미 다 탄거 같은데? 너 지금 인종차별한거야? 인종차별이 왜 나와?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 여기 아야 야, 저기 못생긴 애가 저맨 아래에 있다 어시끄러 그래. 못생긴 애들은 소리만 크더라 애들아 위에서부터 1등이라고 정하는 거 누가 정한 거야? 아래 있는 사람이 엄마. 1등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정했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예쁜 사람만 깰수 있는 타워라고 했어 그러면 이 타워 말고 여맨이의 머리를 깨는건안 될까? 뭐라고? <웃음> 이제 못생겨서 화났나 보네? 걔한테 선물이야? 이제 못생겨서 못생겼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화내는 것봐 할말 없으니까 아, 뭐라는 거야 난 세상에서 가장 어, 아름다운 요정이지 요정은 무슨? 요정은 무슨 나방인 주제 나.. <웃음> <웃음> 방 나방? 나방이면.. 나제이랜드에서 아! 왔잖아 야! 이념에 너 못생겨서 떨어졌지? 다 알아 어.. 맞아 함정이 엄청나더라고 못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못생긴 애들 투성이야 오늘? 아, 진짜, 하지만 나 별로 링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가지롬. 진짜, 저는 스프링이 있으니까 다리 털나는 아저씨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. 진짜. <웃음> 어, 쟤왜 이래? 못생긴 주제? 뭐해? 넌안 예쁘니까 못 깨는 거야. 정신을 차려. 어? 난소리야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. 난, 제일 예쁘니까, 내가, 미스코리아, 진, 나갈게, 얘들아. 나 먼저 올라갈게. 진짜, 미스코리아, 다 죽었다. <웃음> 야, 너 이면 깨, 깨구나, 그런 말해 알았어. 어? 내가 깨는 모습 보여줄게. 응, 음, 알았어. 오 어. 어, 아, 어, 다 떨어졌다. 뿅. 오케이, 나한 번에 왔다, 스프링 해드렸어. 원래 어? 여자들의 세계는 어? 원래 이렇게 치열한 법이야 어이, 그래? 그래 여매아너 아저씨잖아 응? 무슨 소리야? 너 아저씨잖아 어? 무슨 소리야? 난다 알고 있어 언니가. 목소리부터 천상여자인 여민이 보고 어디서 어? 남자란 말이 어? 나와 너 그거 실례야? 어 미안 레이디한테 실례라고 너 그거 실례야? 나도 레이디야 니가 왜 레이디야? I'm a lady 야 너는 스프링 안 왔냐? 쟤는 스프링도 못 얻어 못 펴서 아 <웃음> <웃음> 어, 무슨 소리야 곧 얻을 거야 네? 곧 얻을 거야 <웃음> 이따가 누가 제일 미인이 되는 건 꼭대기에서 보자고 <웃음> 내가 1등 해야돼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나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나도 가리지 않아 그냥 맨 꼭대기 누가 먼저 올라가 있는지 보자고 그렇게 그렇게 높은 걸조은해면 아니거든 어어? 어어 그래 그래 그렇게 얍삽하게 해봐 계속 어어? 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이제 그러시겠지 나 1등 응, 아니야, 아니야 아직 엔딩까지 응, 가야 응, 돼 그게 엔딩이죠 아 어? 비켜 못생기네 어, 일로 가볼까 그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정말 이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우주 최강 조예가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뭐지? 어, 와아아아! 우주, 어, 우주 최강, 우주 최강 존예, 미순이? 어, 어 뭐, 뭐 별거 아니야. 아. 야, 여기 클리어하면은 옷과 메이크업이 꽁짜라면서 아, 물론. 어. 너도 이쁜걸로 하나 걸래? 음, 우리 엄청 이쁘게 하고 요루루 돌려주자 못생긴 애라고 그래 어? 자 이렇게 입어야지 나는 나는 이렇게 입어야겠다 나보다 예쁜 사람 다 꾸민 사람은 여기로 됐다 얻었다 친구 얻었다 자 이제 못생긴 사람 놀리러 뭐지? 갈까? <웃음> 이래서 진짜 못 놀아주겠다니까 이런 타워도 못 깨는 애들이랑 나 타워 깼거든 어옷 보니까 옷, 깼네 옷 입은 거안 보여 어 우리 다 못생긴 그러면은... 아저씨야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알았어 너도 이 타워 깼으니까 우리 패밀리에 껴줄게 진짜 안 끼고 싶어 아니 우리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 거야 아이돌이 될 거거든 아 진짜 <웃음> 어, 어. 여매니가 장원영 하는 거야 <웃음> 아, 뭐 <웃음> 내가 그럴 수 있을까? 내가 센터를 갈수 있을까? 왜, 너, 저번에 얼굴로 자원영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. <웃음> 무슨 소리야? 나 완전 아저씨인데. <웃음> 아니, 아니야, 그랬어. <웃음> 어, 그래. 그러면은, 요르루가 자원영, 자원영 하자. 자원형 하자. <웃음> 쟤, 욕먹기 싫어도 가는 것 봐. 어? <웃음> 너 완전 난리 났다.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났다, 지금. 아, 너무 사랑해요! 그래, 우리는 그러면은, 아이고, 아니, 나는, 음. 좀, 다른 이름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. 난, 뭐? 사실, 카리나였거든. 뭐? 너! 너, 너, 카리, 카리나? 너, 너는 카리나 아, 아니고, 카센터 아니야? 뭔 소리야, 카리나라니, 머리나다, 너는. <웃음> 머리나? <웃음> 어, 야, 장원영, 어디가?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야, 쟤, 욕 먹기 싫어, 도망가는 것 봐. 아유! 아유, 뭐야. 야, 아유! 네, 여러분들, 정말 죄송하고요. 네, 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. 네, 장난이었습니다. 그럼. 저 아니... 카리나예요. <웃음> 아, 뭐래. 어쨌든, 여러분들, <웃음> 안녕! 안녕! 안녕! 뿅! 구독. 뿅! 좋아요. 안녕!